친구들과 같이 있을 땐 편하고 자연스럽게 있지만 막상 단둘이 있으면 어색한 분위기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. 왜 이러는 걸까요? 이건 이 티제가 먼저 얘기를 꺼냈다가 더 어색해질까봐 가만히 있는 겁니다. 만약 상대 취향을 확실히 알고 있다면 무난하게 그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. 상대가 BTS를 응원하는 암이라면 BTS 얘기를 하면서 상대가 더 많이 말할 수 있게 거들어줍니다. 만약 서로의 취향을 잘 모른다면 상대가 먼저 자신의 취향을 꺼내면서 공통점을 찾는 게 좋습니다. 이 과정에서 e t 제의 확실한 취향을 찾는다면 단둘이 있을 때그 소재 위주로 대화하면 안어색합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bon in dung fan y y o n san vlog asmr d u n total nega g benefit yul nu lil suid s u b n a d a u c h k san d a c a r lil c l i h a e haju se y